요즘 경기가 경기인지라... 이것도 아주 불경기입니다. 얼마 전에 둘째까지 낳았는데 남편은 감봉을 당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. 혼자 낮술 마시다가 전주에 살고 있는 친정 언니한테 전화해서 신세한탄을 했어요. 언니... 나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. 이러다 죽을 것 같아. 언니, 언니. 나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. 어떡하지? 나 정말 힘들어. 언니, 나 가슴이 너무 답답해, 언니. 언니가 그장처방을 내려줬어요. 야, 이 지지배야! 브라자프로 브라자르! <웃음>